아 사실 오늘 근데 할컨텐츠를 나리 님의 수준을 맞춰서 음, 좀 낮췄음. 거기 맞춰 주려고 낮춘 거면은 저희 그냥 맨손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가? 아 아니에요? 너무 낮추진 않았고. 그래서 너무 나리 님을 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안 돼. 어. 아무도 없으니까 Africa.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Africa. 아, 네네네 네. 크리티컬을 때릴 줄을 네. 몰라요. 에? 그러니까 마크에 대해서 아, 아 아. 아, 맞구나. 아, 맞구나. 어, 아, 맞네. 멤버에 2D님이 급 추가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 저희 그 멤버 모집할 때 조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 아시죠? 태빈오빠랑 파크모씨랑 저랑 다 했어요 뭐가 있었지? 됐어 하지말랬어 아, 아, 지랑 짝짝퉁 안 맞춰준다고 방송을 키셔야죠 투디 님뭐하시는거예요 지금 방송을 키셔야지 뭔소리고 이거 아, 아, 어. 아, 아, 아. 개웃기네 바로 됐어 하는거 대수. 개웃기네 아니 근데 투디는 아. 놀리잖아 그럼 강대강으로 나와서 피곤해 아니 근데 아닌데 저번에 내 방송에서 음. 강대강 아니고 되게 아잘 맞아줬어? 덴트하게 하고 가졌 어? 약간 견틀하지. 서인 모드였나보네 <웃음> 아, <맞네. 웃음> 끝나고도 겜디로 방송 화이팅하라고 또 따로 메시지 드렸어 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서인남이었네 그냥 내가 보기만은 다르게 약간 친절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시면은 뭐.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어, <웃음> <맞아>. <웃음> 죄송한데 그래서 내가 그날 딱 잘라서 말해 죄송한데 제 취향 아니시라고 아! <웃음> 죄송한데 <웃음> 어, 제가 그, 먼저 선빵 그래. 날렸어요 그래. 지금 <웃음> 어, 지금 나리님 턱에 딱 지금 멍들었잖아요 제가 산빵 날려서 뭔 소리예요 지금 네, 방송 보신 분들 아시는데 투디님이 채팅으로도 써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는 나리님 그냥, 그냥 갖고 놓은 말아주세요. 거예요 <웃음> 죄송한데, 저는 나리님 갖고, 갖고 놓은 <웃음> 거예요 죄송한데 <웃음> <되게> 노란 준 적도 <웃음> <진짜> 없긴 <웃음> 해요 <웃음> <웃음> <웃음> 오프닝 토크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아뭐전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 투디님 저분 찐텐셔가지고 진짜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 오빠 조심. 아, 아. 아. 그러 그러니까 나리님 아직 어리다 그런 걸로 상처도 받나 봐. 투디님이 아. 아. 2D님, 조금 그럴까 봐. 봐. 야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아, 둘 다. 아, 아무튼 저희가 오늘 그 좀비들이 네? 따라오는 마인크래프트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지금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한두 배는 더 어려웠거든요. 음 제가 그거는 나린이한테 너무 하드코어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약간 난이도 낮은 데이터팩을 한번 찾아와봤어요 그래서 20분간 살아남으면 성공인 데이터팩이거든요 20분간 살아남기만 하면 아 그리고 이쁘다. 도전이 시작되면은 아나 잠깐만 눈 아파 나, 아나눈 아파 <웃음> 저 야, 하늘 보고 설명할게 하늘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오케이. 20분 동안 살아남으면 되는데 그 네, 20분간 맞네. 이제 좀비들이 따라오게 될거 그리고 도전이 아니, 그, 시작되면은 잠잠하다가 6 0 초가 지나면 그때부터 도전 시작이거든요. 네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살아남기야 이십 분간. 자 일단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일단 빨리 야생을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렛츠 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에이, 여러분들 어, 여기서 마크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클래스 차이 나오는 게. 어, <웃음> 아, 놀래 소리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자. 아, 챌린지 시작입니다. 오. 챌린지 시작이에요. 아니, 어, 벌써 1분이 르나와. 지났어. 벌써 1분이 지났어. 그러니까 아까 아니, 짬나 봤지 나 여러분들. 나 보면은 나린이는 그냥 되게 천천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분 뒤에 상황을 <웃음>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막 빠릿빠릿하게 막 하고 있잖아. <웃음> 어, 어, 어. <웃음> 야, 아, 아, 아. 감염된 거아니어어 사람? 뭐야, 뭐야. 격리시켜, 격리시켜. 그 끙끙 알아 왜 이렇게. <웃음> 나 멘트 하나도 못하고 지금 살기, 살기 바빠? 살기 어, 바빠? 잠깐만! 여기가 지금 좀비가 나와! 좀비가 여기서 나와. 아니한번 죽여봐! 한번 죽여봐! 아니, 그래! 아, 죽였어! 죽였어! 야.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나칼 그래. 맞았어! 먹을 거는 어떡해? 먹을 것? 밖에서 이제 거. 동물 잡아야지 일로 나와봐 동물 잡봐 아, 난안 갈래 여기 다가 <웃음> 아니 그러면 이컨텐츠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 나와 봐. 아, 여기, 여기 여기서 아니야. 내가 지켜 줄게. 내가 지켜 줄게. 진짜. 옆에디님이랑그 푸디 님 오빠 데려왔잖아. 지켜 줄게. 아 그러면 3시 가자. 나를 그럼 3시 가자. 여기서 가요. 바람 좀 세. 바람 좀세 나와서. 그래. 음. 맑은 공기도 좀 쐬고 뭐 이상한 거 없지 음, 아니 뭐 이상한 없어 거거 아니지? 그냥 좀비 나오면 죽이면 된다니까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그냥 20분 버텨보자는 거야 이 정도의 난이도도 못 버티면 안 된다 저번에 너 나한테 그랬잖아 너 한국 최고의 마인크래프터가 되고 싶다고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전 언젠간 도티를 뛰어넘을 거예요 오빠 이랬잖아 아 내가 언제 그랬어아 진짜 허허 아, <웃음> 지금부터 좀비들이 블럭을 부수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실험해 볼까 얘 가지고 이렇게 막아 볼까? 넘어오는데. 우와! 래라 뭐야? 야 이런 정도로 부순다고? 아, 여기를 아, 그냥 뭐. 파버려서 이렇게 네모나 뭐, 이용만 잘하면은 광질 아주 유용하게 어. 어? 그러게 광질 얘 이용해서 광질 한번 해볼까? <웃음> 뭐야 이거 에이? 위를 보세요 그들이 음, 떨어질 겁니다 음. 이러는데 아 요거 우리들한텐 좀 쉽달까? 그렇긴 음. 하죠 저희 좀 많이 했나봐요 너무 마인크래프트를 그러니까 말이야 어? 음. 뭐야 혹시 나린나너 지하에서 나무 많은 곳 만났니? <웃음> 잠깐만 이 여기 맞아 아나길잘못은줄 알았어 아니야 거기가 아, 이제 뭐야, 폐광이라고. 뭐지? 와 놀래라! 와 놀래라! 아 잠깐만 나나 떨어질 데미지 봅니다. 놀래라! 와이씨! 아뭐이 정도로 파 얘? 아니. 아, 야. 뭐야? 뭐? <웃음> 아아 내가 뭐지? 내가 좀비를 배신님이, 내가 배신님이 좀비를 파크마에게 밀었어. 들어, <웃음> 이 살인마. <웃음> 우와 야야 점점 많아진다 야 숫자 많아진다 어떡하지? 야, 여기 돌 쌓아서 아니, 올라갈까? 블럭 많이 캐갖고 일단 우리 위에서 만나요. 아! 어, 선생님들, 저거만좀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점프하면서? 어, 거기 아, 점프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미, 이미 마크에 해봤던 사람들이 이미 위에 다 있고. 그니까, <웃음> <있는 웃음> 그니까, 그니까. 물 위쪽으로 가자. 물 위쪽으로 가서 떨어져도 괜찮게 가자. 오, 좋은 생각.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나, 나 데려가. 일로 점프해서 떨어져. <웃음> 안돼. 안돼, 그거 아냐. 할수 있어. 아니,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 <웃음> 아니, 아, 이게 몇 칸이라고 이걸 무서워해. <웃음> 한 칸이네. 아니, 거기서 떨어지면 돼, 그냥. 아우, 이걸 또 계단을 만드네. 어, 쟤네, 쟤네 탑 쌓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뭐야, 블록 들고 다니는데? 지네들이 부순 거 그냥 든거 같은데, 손에? <웃음> 아, 아, 아깜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왜왜 아, 어! 아! 자꾸 파코만 죽는거야 왜, 왜, 왜 자꾸 나만 죽지? <웃음> 왜 자꾸 어플한데? 아니 피가 좀 적나? 애초에? 가져가 아, 아깜해야아래라야 아, 어! 뭐야 여기 갑자기 좀비 소환되더니 여기 하늘에서, 다리가 끊겼어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거 그냥 진짜 랜덤 소환이네 <웃음> <웃음> <웃음> 그러네 야 바로 옆에 나왔다가 떨어지네 동사를 어떻게 되요 <웃음> 뭐가 없는데요? 아 씨앗 있으니까 이걸로 멍사아 씨앗 갖고 해야지. 왔어? 나린이가? 밀씨앗 세개가 있는데? 이런 미친 너가 영웅이다 철양동이라도 어떻게 해오면 스켈레톤을 죽여서 뼈를 가져오다 지금 어, 맨손으로 어, 스켈레톤이랑 퇴비통을 만들다 방금.. 음? 아니 방금 좀비가 우리 집안 기둥뿌리 뽑아갔거든? <웃음> 지붕 사라졌거든요 <웃음> 어 지금.. 자 야... 설탕이래 뼈가루 아씨 깜짝이야 저기 방금 좀비가 우리집 현관을 뜯어갔거든 우리 Kong, a n 신발 둘가 u 음 e 기아 u e I'm not r e I'm n s u r s t s not sure. I'm not s 차 어떻게 해와야 되지? 근데 좀비가 물에는 안 와? 물에 와요. 와요. 느려질 뿐이지. 물에 와요. 오는데 어? 어 근데 그게 되게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드라운드 안 나와요? 드라운드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뭔데? 저기 밑에 보면은 좀 색깔 다르게 생긴 좀 좀비 보여요? 저 물에 둥둥 떠댕기는 좀비 저거? 어디요? 으기 으악! 으아아악! 도망쳐! 아! 다 따라온다! 아! 야 뭐야! 야다 나와! 나트와야 보트를 <S> 뭐 <S> 그새 어떻게 만들어놨대 너 드림이야? 몰라! <웃음> 아니! 하하하하 <웃음> 아아! <웃음> 아 몰라 몰라 몰라! 우와! 됐다! 가자! 어, 그래. 일단 다른 땅을 찾자! 여기는 글렀어! 그래 여기 버리자! 올라가? 여기 어차피 어 물쪽에 겁나 많아 진짜! 어 좀비들이 이제 계속 여기는 지키고 있을테니까 딴데 가자! 어나 오는 길에 물고기 하나. 잡아! 우와! 야 물도 파 물도 파 미친 물도 파 이거 정신 나간 애들 아냐 이거 어? 큰일날 뻔했네 와, 미쳤네. 어 근데 여기 어? 수중협곡 어? 있는 거 같아 아래 양동이 정도만이라도 만들어보자 음, 리얼 그, 뭐,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될 같아. 약간 있음. 자급자족 가능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놓는 봐야어천있다 어? 근데 죽으면은 아 잠깐. 죽으면 다시 잠깐. 거기야 아 잠깐만 거기야 <웃음> 갈... 아니... <웃음> 오... 와! 전 점.. 아니.. 와 오.. 와.. 와.. 굿아낸다 타이타닉이다! 야! 타이이야그 어, <웃음> 아, <으>, 뭐야 이거! 타이타닉 호우 갈아앉아.. 나도 갈아앉는다! 이 뭔.. <웃음> 어 조디야 <웃음> 조디야! <웃음> 야 이거 위험하다 되게.. 음... 차라리 여기서 생존을.. 어? 나구장않데 오히려 물도 이렇게 되는 게 좋을지도. 저기 쿠모 씨? 어이, 예? 여기 이리로 와서 여기 잠깐 아래 좀봐 줄래요? 지금 우리 밑을 다 파버렸는 거 같은데. 아이고. <웃음> 아니. 리... 밑을 다 파버렸네. 나리나 근데 여기 살 만해 진짜 와봐. 볼라 어딘데? 와, 나 여기 하고 있어.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디야? 어디야? 와, 잘 구했다, 이. 오. 그러니까 저기 잘 구한 것 같아 우리 지금. 어저 네 있다 네저 있다 네. 제 쟁가 쟁가 잉가, 보다. 아어나 가라앉을 뻔했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린트로아깜짝이야 <끝> 와우. 와씨 와. 와. 와. 와, 놀래라. 아, 놀랬네. 와 겁나 아, 놀랐네. 와. 아씨. 와. 어 잠깐. 아니 뭐야 여기? 야 우리 천장 뚫렸어. 어. 천장을 가져갔어 좀비가. 아니, 무슨, 한가운데서 스폰되고 난리야? 우아 아오! <웃음> 살려줘! 살려줘! 으악! 좀비가 내 몸을! <웃음> 좀비가 내 몸을. <웃음> 물린 거 아니야, 이거? 너 물렸지? 물린 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 <웃음> 물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웃음> <웃음> 오, 오, 잠깐 아니, 20분이라면 언제 끝나? 20분 된것 같아, 나는. 근데 왜안 끝내주지? <웃음> 이상하네. 와놀라 <웃음> <웃음> 아, 놀라 <나 진짜>. 아, 놀라워. <웃음> 아, 놀라워. <웃음> 아, 놀 <나 웃음> 어, 아, 놀라워. 아, 아, 아, 놀라워. 아, 아, 놀라워. 아, 아, 아, <가능한> 나리나 정신 차려 걔네 좀비야 <뭐라> 환상에서 깨어나 선생님들 잠시만요 아유 나리님 인게맞네 잠깐만 치정해세요 잠깐요 선생님들 자 우리 한 분씩 나리님 팬이에요 나리님 팬이에요 나리님 팬이에요 나리님 팬이에요 나리님 사아해요 나리님 좋아해요 아, 저, 나만 있었어? 다 나갔어? 다 공격 안 당하는 모드로 하고 있었어 그.. 나 게임 모드 쓰고 날아다니고 있어 너 빼고 나는? 나는 왜안 해줘 그거? 아니 알려드렸잖아요 F3번, 4번 아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걸로 이거.. 아 됐다 야, 아 깜짝아 뭐야 뭐야 그 F3번, 4번을 또 누르시면 어떡해요 아나안 눌렀는데? 우와 <웃음> <웃음> 다 죽었어 와, 이게 엔딩 이게었을까게임오버게임체가한 아, 게임 번에 다 죽었을 때가 게임 오버 게임야다 아, 아, 죽을 때까지 봐. 계속 하겠다는 얘기였네 사기당했네 데이터제이자한테 <웃음> 어, 아무튼 이 게임은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